서울시가 신속 통합 기획 대상지 등 다섯 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는데요. 세부 지역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도자남 박찬웅입니다. 서울시가 8월 19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대상지 등 다섯 곳을 신규로 지정했는데요 음, 신속통합기획대상지가 세 곳입니다 재개발 한곳 그리고 재건축 두 곳이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던 곳 공공재개발사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곳을 좀 확대해서 두 곳을 지정했습니다 이 다섯 곳이 모두가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주거지역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서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지역을 좀 볼게요. 먼저 신속통합기획 세곳인데요 재개발 한곳인데 여기는 강동구 천호 3-3구역이고요. 재건축 두곳은 서초진흥아파트와 신반포 2차 아파트 이렇게 세 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이 됐고 이제 기존의 공공 재개발 사업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던 곳 중에서 확대된 곳두 곳이 있는데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그리고 중랑구 중화동 122번지 일대 이두 곳이 확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정 기간을 좀 받을 텐데요. 음, 먼저 신속통합계획 대상지입니다. 천호 3-3 구역과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 2차 아파트인데 이곳들은 2022년 8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간 기간을 갖습니다. 이제 보통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가 되면 그 공고가 있은 날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19일 날 공고가 됐고 5일 후면 8월 24일부터 효력을 갖는 거죠 오늘 날짜가 8월 20일이니까 현재는 허가 없이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던 곳에서 확대가 된 지역 송파 거여 새마을지구하고 중랑구 중화동 122번지 일대인데 이곳은 이제 기존의 어, 토지거래허가구역 그 지정기간과 일치를 시켰습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2년 4월 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 1년간이었는데 이 기간과 맞추다 보니까 송파구 거여 새마을지구와 중남구 중화동 122번지 일대는 2022년 8월 2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 지정기간을 갖게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다섯 곳이 모두가 다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가 대상이 됩니다. 만약 6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 없이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라 건데 그러면 이 6제곱미터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거냐 사실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올해 2월달에 음,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허가 대상 면적을 좀 개정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토지 면적이 법령상 기준 면적 주거적 같은 경우는 원래 180제곱미터였는데 이걸 60제곱미터로 줄였죠 그러면 6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이게 왜 6제곱미터인가 이제 이것은. 법으로요. 음, 이제 필요하다면 이 면적에서 10%에서 300%까지 조금 조절해서 공고할 수 있다고 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강력하게 60제곱미터의 10%인 6제곱미터로 아주 강력하게 면적을 줄여서 공고를 한 거죠. 그래서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거래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 이제 이런 허가 기준이나 토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각 토지가 소지하고 있는 자치구, 지자체입니다. 시군구청이니까 서울은 다 구청이겠죠. 강동구청, 송파구청, 서초구청이겠죠. 자 이런 부동산 정보과를 통해서 안내를 받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덧 붙일게 도시계획국장이 이런 말 했죠.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 재건축은 정상화 하되, 왜냐면 지금 현재 정부의 방향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마찬가지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정상화, 좀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가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정하면서 차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윤정부의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죠. 그때 핵심이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재개발 정원축 규제 완화인데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앞으로 5년 동안 신규 정비구역을 10만 호 정도 제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제정이 되면 바로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서울시에서 새롭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다섯 곳을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천오 삼3시삼 구역 소초 지능 아파트 신반포 이차 아파트 거여 새마을 지구 중화동 백이십이 번지 일대인데요. 각각의 면적과 지정 기간 그리고 허가 대상 면적은 모두가 동일하죠. 육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기존의 서울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던 곳들도 한번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정권자가 서울 특별시장인 곳인데요. 뭐, 강남 서초 지역이나, 이제, 그리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들, 공공재개발이나, 이제,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구들, 또, 신통기획 후보지들. 그러니까, 어, 서울에서, 음, 돈될 만한 곳들은 다 묶여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인 곳들 마찬가지입니다. 용산구가 들어있다 보니까 돈될 만한 곳들은 다 묶여있다고 라 보시면 되는데 영상 잠깐 멈추시고 한번 참고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 다섯 곳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정부의 방향이나 서울시의 방향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 규제를 풀어가겠다, 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도 서울시에서 어디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는지 잘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